네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지원하시겠습니다 네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근육이 근육의 탄력이 저하가 되는데 네그 다음에 음. 또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은 음. 얼굴이 처지는 것도 있지만 또 이게 입꼬리가 처지죠 그럼 되게 완고해 보인다고 하고 맞아요 어, 되게 숨슬맞게 보인다고. 맞아요. 봤어요. 요, 요, 요렇게. 네. 처지면서 여기가 요렇게 네. 생기니까. 음. 예. 근데 그게, 음. 이 치아와 관련, 구강과 관련이 있어요. 음.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치아를 보면, 음. 이렇게 융선, 이렇게 산이 이렇게 높기 있잖아요. 치아 높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잘 씹어지잖아요. 네네. 네. 오랫동안 쓰다 쓰다 쓰다 보니까 평평하게. 산해지고, 예. 여기 있던 산만큼, 달아 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럼 위아래 산이 낮아졌어요. 네. 그럼 여기 있던 놈들이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서로 만났잖아요. 네. 그럼 만나면, 네. 이만큼이 공간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음. 이 구강이 이만했던 게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혀라는 아주 큰, 이 연조직은 음. 집이 또 쪼그라들었네요 아... 그래서 얘가 자꾸 갈 길을 못잡고 뒤로 뒤로 아가고 <웃음> 그래서 또 뒤로 가고 네. 혀도 또... 탄력이 떨어져서 또 자꾸 뒤로 가 그러니까 그래서... 노화가 되면 또 혀의 탄력도 떨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우리가 꼭... 노, 노화를 음. 막지는 못해도 지연시키는 방법이 운동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혀를 강화해주고 음. 호구멍을 음. 강화해주는 음. 그런 근력운동이라고 하죠 음. 그렇죠? 지금 네. 해보시키려면 어, 모양새가 음. 좀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웃음> 그 설명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음. 또 이제, 우리 유튜브 그 꿀잠TV 안에 보면 네, 그코골리고 방지하는 혀와 목구멍 운동법 영상이 또 있어요 네, 네. 좀 웃겨요 네, 웃겨요 네, 웃, 웃기지만 굉장히 네. 중요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네. 통에도할수 있어요 네. 말안할 때는 음. 어,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음. 목구멍은 열려있어야 되고 음. 항문은 닫혀있어야 돼요 음. 그럼 반대로 음. 자 항문에 힘을 꽉주어서더 닫고 음. 목구멍을쫙 넓혀주는 음.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음. 아무도 모르죠요나 음. <웃음> <나를> 하고 있는데 <웃음> 네, 그건 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틈나는 대로 그걸 해주는 네, 것도, 네, 네. 어, 여성들, 남성들 모두에게 음. 좋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수록, 네. 특히, 음, 항상, 음, 틈만 나면 음. 해야 되는 것이 이 운동입니다. 그렇죠. 어, 네. 여성들 같은 경우 특히 요실금 음. 남자도 사실 또그런게 있어요. 전립선도 그렇고. 음. 그렇죠. 어, 어 나이가 들면서 방구가 실실샌다고 하는 사람들도, <웃음> 어, 요해 좀 좋습니다. 네. 아, 실제 관략근이 네. 약해져서. 맞아요. 방귀를 못 잡고. 네. 두릉 두릉 나오는 게. 그딱 관략근의 약화 때문에. 어, 아, 제가 어디가찔려나이쯤이런이 느낌. 어떡하죠? 지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해서. 네. 그거를 세는 방법이. 알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웃음> 세지 않도록 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몰랐던 사람들 안 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노화는 여러가지 참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호흡곤란을 네. 네. 어, 네. 일으키는 큰 원인이기도 한데 여기서 되게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